<목소리도> 이번 참여자는 해운대 경찰서입니다. 다음 동해선 제승력입니다 제신여니다 다음, 왕자, 벤션입니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당이 이른바 침재와침명제로 쪼개진 상황은 지금 그 상당히 오랫동안 칠때고 있는데 예, 예. 이걸 수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고요. 예. 또 바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들이 있는데 예. 선거인장 구성 기율을좀바꾸자권리당한 학교 구역 기준도 좀 관리해보자. 예. 집단지도 체제를 한번 바꿔보는 건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대선 룰을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조율하는도 기대하는 게그씬 중요합니다. 예, h 이 n n g